안녕하세요 김해녹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시리즈 중두 번째 시간으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결혼인 것과 포도주가 언약의 피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피 흘릴 성도를 위한 진노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오신 목적이 그의 신부들에게 포도주 즉 그의 피의 잔을 건네며 청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시리즈 1편 가나의 혼인전치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표적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첫 표적 후 요한복음 4장 43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표적 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이스라엘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리고데모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의 표적을 보기에 앞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표적과 연관이 있기에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후 기적 또는 표적도 안 보이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에는 엄청난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임, 세상의 구주임을 신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바인과 피가 섞인 성함들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했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을 정도로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이면 도달할 수 있었지만 앞서 말한 적개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가 되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경로로 통행했습니다. 이러한 적개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곳 사마리아에서 오물가 여인의 전도를 통해 높임과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죠.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나와 가버나움인데요. 모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가나는 첫 표적을 행하셨던 혼인잔치가 열렸던 바로 그 가나인데요. 그러나 바로 얼마 전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던 사마리아인들조차 선지자여 메시아로 칭송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또한 번의 중요한 표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나인데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주인공인 가나 왕의 신화는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각 죽어가던 그 아들이 살아난 장소는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주인공인 왕의 신화가 섬겼던그 왕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헤롯 안디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침례 요한은 왕의 잘못된 결혼을 지적하다가 투옥되었는데요. 이때 요한을 투옥시킨 장본인인 그 왕이 헤롯 안디바였고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르신 그자였습니다. 바로 그 왕의 신화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통 오늘날 학자들은 그를 헤롯 왕의 친척 혹은 행정을 담당하던 궁중관리로 당시 고위국무원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데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1년차 중첫 번째 유월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 수가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걸쳐 여인을 만나고 갈릴리로 돌아와 가장 먼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던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1년의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학자들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던 거처가 가버나움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가나는 지도에서 보시듯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을 걸쳐 가버나움 숙소로 향하고 있던 길로 보이는데요. 가나나 가버나움은 모두 한왕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관할 구역으로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나 카운티에 해당하는 곳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왕이나 가버나움의 왕이나 같은 왕이었다는 말씀인데요. 둘다 물론 당시 인구 1만명 이상의 대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숙소가 있던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신하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주지사의 비서관 정도 되는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죠 그 정도 위치의 공무원이라면 어차피 같은 가버나움이 집이라 내려오는 길이니 아랫사람을 시켜 돌아오면 꼭 자기 집에 먼저 들려달라 요청하는 문서만 전달해도 될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는 유대 땅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라비였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6월절 절기 때 성전청결 사건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유명해지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무시되었을 소문일 테고요. 그러면 몇 가지 궁금증이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또 가바나움에서 기다려도 될 텐데 가나까지 서둘러 달려가 만났던 것일까요? 물론 가바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갔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할수 있는 한 실력 있는 모든 의사들을 등원해 손을 써봤지만 결국 방법이 없어 그 상황에서 어느 부모에게나 있을 법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정황 정도는 대부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찾아올 만큼 예수님께서 아직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그만큼 널리 알려진 상태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당장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갈려있는 순간에 이름 없는 납비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책임과 신중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고위층 공무원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쉽게 공감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또 왕의 신화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의탁하려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그때 이 표적을 실제 깨달고 알았던 가나 사람들은 물 떠온 하인들과 마리아 뿐이었는데요. 이 하인들에 의해 가나의 예수님의 소문이 펴졌고 그것이 왕의 신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여종에게서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려 엘리사까지 찾아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처럼 왕의 신하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루살렘 성전 총결 사건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당시 유대 땅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전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권력 유창형 비리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청축자들이 백성들이 제사드리러온제물을 모두 흠 있다고 거절하고 비싼 값에 성전에서 자기들이 파는 제물을 억지로 사게 하는 장사로 엄청난 돈을 강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갈릴리 나사렛시골 출신 새파란 청년 라삐가 이 부패한 성전의 비리를 말라기 예언서처럼 꾸짖고 속시원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혹시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소문이 그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왕의 신하의 귀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왕의 신화는 어쩌면 그냥 불치병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메시할지도 모르는 분을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레로 돌아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침례 요한의 투옥 사건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왕의 신화가 모셨던 왕은 바로 침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간악한 왕 헤롯 안디바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왕의 신화는 어떤 식으로든 침례 요한의 소식을 가까이서 듣고 어쩌면 직접 소통하는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를 매우 존경하고 추앙했었는데요. 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바로 예시, 메시아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다녔죠. 구약시대부터 침례유한의 때까지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으로두번 오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 땅에 한번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침례유한은 악한 왕 헤롯 안디바를 비롯해 유대 땅의 악한 모든 통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시고 이 땅의 유대인들의 정의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인 헤롯을 향해서도 죄를 지적하고 해계를 촉구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왕궁에는 헤롯처럼 나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도 하나님 왕국을 사모하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침내 요한의 투옥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아합베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엘리사를 도왔던 왕실 공무원 오바다처럼 이 불이한 권력의 희생양이 된 침례 요한 같은 의인들을 돕는 숨은 의인들 중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였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메시아라고 지목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왕의 신하가 고위층인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젊은 라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그의 실제 믿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알수 있는 당선은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알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당연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예수님도 아실 텐데 다 아시면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왕의 신화는 당시 갈릴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볼품없는 모습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메시아로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라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왕의 신하에게 검증하기 원하셨던 믿음은 단순히 메시아로 믿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증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병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쓰여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반복적인 어구가 보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르시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르는 말하다, 생각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포적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실현되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가버나움에서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승종할 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죠.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면 여기서 이르시되는 창세기와 같이 말씀을 하셔서 뭐든지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도분이라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로고스란 말은 말씀의 헬라어입니다. 로고스는 말, 이야기, 수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상회화 용어로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은 아람어로 쓰였기 때문에 최초의 요한복음 또한 아람어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한데요. 히브리어로 말씀은 단수로 밀라, 복수로는 밀림으로 뜻은 말씀 외에도 할래, 언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어로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람어로 말씀은 여성형 명사로 단수로는 멜타, 복수로는 멜라입니다. 멜타는 무려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뜻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말씀, 문장, 목소리, 명령, 지혜의 말, 물질, 사건, 원인, 할례 언약, 동의, 허가 등입니다. 이 멜타 또는 멤란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말씀 즉 아람어로 멜타 헬라어로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영어로 번역된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origin the word had been existed and that word had been existed with God and that word was himself. 여기서 the word는 특히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를 아람어로 번역한 번역본인 타르굼에서는 물질이나 마음의 세계에서 그의 힘을 나타내는 창조적 또는 지시적 단어 또는 신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피해야 할때 주를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유대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묘한복음 1장 1절을 영어로 된 아람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기원에서 그 말씀은 존재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그 말씀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인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죠. 그런데 말씀이 그 자신 하나님이시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립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요. 즉 하나님은 성부이시기도 하고 청자이시기도 하며 성령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개시해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는 말씀,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고 오직 명령만으로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넘어 태초의 창주주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집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따라가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집을 따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기적을 보여줘? 라고요. 그러나 그는 5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처럼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보여갔습니다. 첫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죠. 두 번째에서는 신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표적이 행해집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지만 50절의 그의 행동으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고 신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생명을 줄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즉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추앙되던 침례 요한이 투옥된 사건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것은 신하가 아닌 일반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쉽게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헤롯 왕이 아닌 예수님을 메시아, 즉 왕으로 믿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왕의 신화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공개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잘못되면 자신의 생계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화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예수님을 절실히 믿었고 그 믿음이 지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공생의 인연을 6장은 공생의 3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생의 2년 대가 예수님의 전도가 왕성한 시절인데요. 공생의 2년에서 3년 사이에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주목을 받는 메시아 후보들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시기였는데요. 이처럼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던 서슬퍼런 헤롯의 탄압기에 예수님께서 마음 놓고 왕성하게 전도하실 수 있도록 길을 보호해준 사람이 사실은 바로 이 가나에서 만난 신하였다는 주장을 대다수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겉으로는 세상의 왕 아래 있었지만, 그날 이 표적 사건으로 인하여 진짜 모시는 왕이 메시아 예수님, 아라마로 야슈아 마슈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이 마지막 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베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검은 심판하는 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마게좀 전쟁 때이 검으로 진, 짐승의 군대, 원수들, 베메시, 신부, 즉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자들의 목을 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처음을 오메가는 마지막을 뜻합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존재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게시록 22장 1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천국의 제하에 버리십니다. 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창조의 말씀 예수님 심판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창조를 믿었으면 심판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말씀 예수님 심판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불려올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의 왕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시고 그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을 믿지 않는 자는 영의 생명이 죽은 것이고 믿으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창조주요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표적을 체험하게 되길 야시아 마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